이 카톡방에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MBC 보도에는 한동훈 검사라고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동훈 검사라고 생각하고 방을 만들었어요? 보도에는 제보자 지모 씨가 한동훈 검사장의 특정은 안돼 있지만 그채책근 검사의 육성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MBC의 그 보도를 따라서 모든 언론이 다 육성 파일이 있고 그 육성 파일을 들은 걸로 후속 보도를 냈어요 근데 고발장에는 육성 파일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이 되 있어요 그 정보를 알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권순정 지청장님 최근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돼서 그 무렵에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우리 지청장님 그리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굉장히 많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답변 못,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 구체적으로 말씀은 일일이 못 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관련 없는 뭐 여행 가기로 했다 주말에 뭐 이런 건 아니, 아닌가요? 그때 채널A 보도가 저난 이후에 예검에서는 네. <웃음> 기본적으로 그 보도 경위 그리고 음. 보도의 진위 같은 거를 당연히 파악을 했고요, 음. 파악을 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도, 저 MBC 보도가 하루에 그치지 않고 31일, 4월 1일, 4월 2일까지 이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검사장이 기본적으로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MBC 보도에는 한동훈 검사라고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동훈 검사라고 생각하고 방을 만들었어요. 한동훈 검사라고 지목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도에서 얘기 나오는 윤석열 치고 한칸 띄고 채찍금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 검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기자분들도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왜이 카톡방에 주목을 하냐면 지금 4월 3일 날 작년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에는 정말 내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셔서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보도에는 제보자 지모 씨가 한동훈 검사장의 특정은 안돼 있지만 그 채찍근 검사의 육성을 들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MBC의 그 보도를 따라서 모든 언론이 다 육성 파일이 있고 그 육성 파일을 들은 걸로 후속 보도를 냈어요 근데 고발장에는 육성 파일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정보를 알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파악이 돼서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자들은 다그 육성 파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도가 계속 그렇게 나왔다니까 후속 보도가 MBC조차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고발장이 두 번이나 적시된 녹음 파일은 없었다 누가 알수 있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알았죠 왜? 3월 23일날 채널A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서 대화 나는 사람들은 알았겠죠 어떤 내용을 알았다고 하시는 녹음 겁니까? 녹음 파일이 없었다는 거 그럼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근거 있죠. 채널A 내부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채널A 내부 보고서에 3월 23일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알려줬다고 돼 있어요. 네, 네, 네.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은 아 MBC가 보도하는 이 녹음 파일은 없다. 알죠 왜? 채널A에서 연락해 줬는데 네. 그 다음에 당신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발장에 어떤 언론도 모르고 있는 녹음 파일이 없었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녹음 파일 이 없었다 등등등의 내용을 확인했었어요? 카톡방에서? 저, 뭐, 누누이 말씀드린다면은 그 카톡방 말고도 여러 가지 연락을 하는 그런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서 모든 뭐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이 확인됐어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녹음 파일이 없다. 지모 씨에게, 제보, 제보자 X에게 네. 들려준 한동훈 검사장의 녹음 파일은 없다. 확인하셨어요?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다음에 고발장에 담긴 거 아니에요?